어느 한 단체가 성장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냥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단체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 한 개가 다이너마이트 한 개죠. 끈달린 내관 네 불을 붙이면 다이너마이트 한 개가 확 터져 버리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여러 개가 모여서 묶어서 하나가 될 때는 지하 터널을 뚫을 때 어떤 적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파괴될 수 없는 요새 특공대원들이 잠입을 해서 들어가서 요새를 파괴시킬 때 다이너마이트 고성능 폭약을 장착을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터트리는 것처럼 성도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단한 파괴력을 지은 수리탄처럼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과정에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어떤 것도 부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자, 오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일반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구원이 굉장히 쉽게 적용이 돼서 나왔어요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장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십삼 절에 가면 누구든지 죄림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요소가 지금 나옵니다.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매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너무 쉽다 보니까, 쉽다 쉽다 쉽다 하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은데 주님 나라에 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럼 어렵게 가느냐 자 믿음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그리스인들이 <웃음> 예수를 구주로 용접해서 주님 말씀을 받아 들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 할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죄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으니까 그 노출되는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상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 믿음 세상에 동화되는 믿음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났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튜브의 설교가 매일매일 올라가다가 이제 제가 없을 때를 생각해서 없을 때는 내가 사무실에서 <웃음> 아 사무실에서 머리를 많이 써요 나는 매일 올려라 그러는데 매일 안 올려 목사님 그러면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회수 올리고 떨어지고 상관없이 그냥 올려라 왜? 세계 각 나라에서 도처에서 매일 설교 올라오는 것을 목 놓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외국 가서 집회하고 외국 가서 없으면 그때 이틀에 한번꼴로 사흘에 한번꼴로 올린대요 저축해 놨다가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해요 3일 후에 밥 먹을 걸 미리 해 놓으면 어떡하죠 응? 식은 밥 먹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더 깊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믿음의 일을 할때 지나치다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뭔가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시 믿음은 지나쳐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다 꼭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진짜 지나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불신앙들을 품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지나치는데 그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오류를 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반등 같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믿음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견고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신하다 견고하다 내 안에 고정되게 있고 확실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견고하고 견고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고 견관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내 안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에 대한 교리를 알고 신학을 알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그런 신학 사상이 딸지라도 그런 체계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것을 믿음의 색깔을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현재에는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거지향적이야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옛날에 그런 은사를다받았었었어 나도 옛날에 큰 교회를 지어서 어 전에 불세리이 나왔을 때 전국에서 3만 명에서 5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유명한 목사들도 왔어 었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다 다니고 유명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목사님 맨날 내가 통장에 항상 현찰로 몇십억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인색해 본적 궁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될 꼴이야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소망있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하고는 안 맞고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할때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른 들어보면 뭔가가 있어요 이게 소망 있는 말이기도 하고 현재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사단과 싸워서 경험을 찾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줄로 믿어요 저도 하나님이 할 줄로 믿어요 이러는데 느낌은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어져서 보면 사단이 하는 말이야 신앙으로 표현하는 말을 하는데 그 속의 색깔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귀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그 말의 껍데기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처럼 들리는데 기껏해야 잘 해석을 해서 좋게 해석까지 해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아니야 여러분 소망은 같짜 합시다 소망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걸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도 알고 있다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소망은 하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는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 어제 그런 설교였죠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사람들 욕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을 때참 믿음은 어떨 때는 강압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이야 공격적 공격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요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내가 현실 속에서 현재 내가 이것을 싸 먹고 사용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물질의 권세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현재성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내가 가져와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죠 균형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사실 함정이 많이 있어요 믿음에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나도 그런 말을 가끔씩 하고 이러는데 균형감각의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함정이 있다 균형이라는 말은 원래 길을 가는데 길의 한 가운데 지점 군자는 대로행이라 해가지고 사람은 맨 가운데로 균형 잡힌 그 길을 가야 한다 오른쪽으로 갈수 없고 왼쪽으로 갈수고 균형을 잘 잡아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길 한가운데 지점이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균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균형을 잡는 것은 사람에게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내 믿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마귀를 공격하는데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막에게 위험이 안 돼요 자기의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위험 부담도 안 느끼려고 하고 위험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항상 좋은 이미지 믿음 이미지를 가지고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균형감각이 유지합니다 성도들이 지나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봉사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도 요새는 옛날에 균형감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도 있지만 요즘은 저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이 막 무너져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응? 진짜 지나쳐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세상에 올때 지나친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시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를 보냈느냐? 보겠느냐 냈느냐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병자들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병을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병 고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껍데기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라는 것을 뭔지 알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해 내는데 주님의 눈으로 꼭꼭 집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개우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주님 벌써 아셨어 내려오너라 얼마나 신납니까 사개우가 주님을 위해서 보고자 하고 달려가고 앞으로 가기도서 뛰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 주님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다해서 영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고 움직일 때는 주님의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에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같이 시다 목표가 생긴다 크게 목표가 생긴다 목적이 생긴다 소명이 만들어진다 사명자가 된다 할렐루야 열정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만들어지면서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그 특징, 믿음의 특성상 그 믿음은 공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면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등한 세계에 있는 사람이 수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몇 마디를 섞이면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온 여자도 주님과 말을 몇 마디 섞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여자여 그리신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말고 지금 내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다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공격적으로 바뀌어 내가 지금은 약해진 현실 속에서 했어 현실의 지배를 받아요. 가진 것도 없어. 형편도 없어.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남자가 다섯시 거쳐갔어.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현실이 확 바뀌어 버려요 우울적인 현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이라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반등을 해야 돼요 반등 반등하기 위해서 점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냐 내가 주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동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주변에서 지나쳐 지나쳐 위험해 균형잡아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인 것처럼 많이 속이는 사단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라와 여금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열등한 세계에서 열등한 세계에서 있게 만들고 수동적인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에 출석하면 되지 아니 내가 교회에 출석 숫자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가 물론 11조다고 일1조다고 그렇게 하기가 하기 나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가야네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내가 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고 주님 이 현실을 우월한 현실로 바꿔버리게 하여 주셨다 내가 현실을 지배하게 하여 주셨다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가정을 지배하고 현실을 지배하고 영으로도 살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나 은사 이런 거룩한 은혜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수동적인 사람이 가져오겠어요?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균형감각이 있다고 자기 안에 믿음의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가져오도록 기도하겠어요? 강력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을 누가 이야기할 때그 소망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소망인지 사단의 소망인지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이는 사단의 역사를 할수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 그러나 실제는 영혼이 없어요 예. 믿음의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을기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기 들을기가 있어야 한다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은 들었던 것에서 난 것이 아니고 들었던 것이라고 하면 이건 이미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 신앙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현실 주지가 안 됐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 입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건 현재성을 말한 거예요. 들음은 들음 드름, 내가 듣고 있다. 과거에 들었던 것으로 그것이 과거에 들었던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었던 것에서 난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현실성 믿음의 현재성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현재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고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지 이 순간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현재성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무슨 말씀 내가 듣고 있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이렇게 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쑤시려고 할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시고 죽일 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과연 정호 영혼이 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할까? 네. 과거에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받잖아 그건 과거의 말씀이에요 하루 전에 말씀이라도 사흘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잡을 때 아무 말씀도 안 들렸어요 네.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아브라함 빨리 시작해라 빨리 쑤셔라 빨리 죽여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앞에서 칼로 잡고 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손을 대지 말라.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안 하셨던,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든 간에, 그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현재 나에게 유효하다. 미래에도, 앞날에도 유효하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하다. 아브라함은 일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만 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나도 조금씩 늙어 가는데 늙어가면 소리도 좀 작게 하고 눈도 더 크게 안 뜨고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이 하는 말하고는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눈 떨어집니다 <웃음> 의사가 말했는데 네, 그냥 쉽게 떨어질 눈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개골을 후벼파가지고 앞에 두개골, 두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 파아놨잖아요 예. 이게 그냥 뚫어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게 눈알 절대 그냥 안 빠져요. 누가 내 눈을 쑤시지 않는 한 눈알은 절대 안빠진다 시작. 누가 눈을 쑤시지는 절대 안 빠져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가께서 시도를 할때 하나님은 깜짝 놀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경외, 경외. 경애. 하나님을 경외한다. 원어에는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달퍼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누가 옆에 안 붙을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혼자 사세요 <웃음> <웃음> 결혼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안 했다면 아주 <웃음>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지 사모님 없으니까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웃음> 이제 또 아멘이 점점 줄기 시작하네요. 그것 좀 결혼하지 못했다고 그랬다고 결혼하지 말라그랬다고 아멘도 안하고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특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웃음> 조금 많아졌어요 주은존사 본인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어? 아니야? 저것이 결혼하려고? 아멘도 하나네. 내가 잊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말을 뱅뱅 돌리고 있어요. <웃음> 어디까지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저렇게 얼버무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저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왔는데 무엇이든지 할수 없었어요 나는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류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과 교리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단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누가 통역하고 있어요 장단지 예? 안 하고 있어요 아짐씨 몰라서 응. 지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얼른 가서 해봐 응. 얼른 가 뒤에 가서 남편 뒤에 가가지고 심심한 남편 머리통 때리면서 얼른 사무실에 그저 통역기 줘요이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장단지 형제가 중국이 저 홍콩에서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통역 해 줘야 돼. <웃음> 먹을 거안 가져왔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웃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든 현재 주셨던 말씀이든 현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도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재도 동행하고 앞으로도 동행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은 현재성이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현재성이다 믿음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믿음이 살아있어야 현재 답답한 이이 상황을 내가 누를 수 있고 우월한 현실로 만들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현실로 만들어서 내 믿음이 현실을 지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나하고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막추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주임에서 뭐든지 할수 있다 자 저는 성령춤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때 고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병 걸려서 치유되면서 성령춤을 받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죽을 병 걸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임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신체 육체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주어져요 치유받을 때 어떤 느낌이 온다니까요 치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좀 많이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그러면 그렇게 20년 가까이 10년이 넘도록 치유받자던 그 일이 영은 회복되고 치유가 될지 몰라도 실제 육체가 회복이 되어야 영도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현재는 본인이 결단하래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서도 되는데,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약이 아무런 효과가 될, 수, 될 수가 없어. 도움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 약을 먹음으로 나를 지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약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이 버리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결단이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또 다른 현실은 이제는 다 버렸으니까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현실을 날마다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 기쁨에 눈물이 흐르면서 갑자기 불이 확 하면서 할렐루야 나 나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네 주의 삶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표현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공격적인 믿음이 되니까 나는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무시했거든 왜 그런 믿음으로 무시 써먹냐 응? 기도를 좀 강력하게 해라 그래 막 보현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해 그런데 몸이 늘 가라앉고 그 결핵약이 독하잖아요 나도 세게 해요 하면서 막 대들듯이 기도하면 또 나는 기도 끝내 놓고 가면서 또 잠자러 가면서 가면서 사모님을 더 괴롭혀 귀에다 대고 세 시간만 더 기도하고 와 이렇게 가네 그러면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세 시간만 기도하고 더와그말 때문에 속이 호흡. 나는 오형 특유의 상처 주는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A형 특유의 상처 받는 영이 있고 그러니까 또그 뒤로부터 기도를 못하고 부부싸움을 대판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렇게 기도 더이란 말을 내가 왜 했지 근데 또 나중에 또 사모님은 꼭 원수를 갚아 내가 기도를 잘 되고 있때 사모님 먼저 기도 끝나면 또 가면서 기도가 되고 기도 10시간 더 하고 와요 기도가 잘 되고 있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지랄이라는 말한 번이나 또 써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네 내가 잘해드릴게손 손 들어요 지랄 지랄 이이놈이 지랄 많이 써보시면 손 들어봐요 이호 목사님 손 들어요 내가 다 아는데 어 그럼요 시골에 가서 그렇지사으면 돼요 어 이게 지랄하네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자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연병이라는 말한 번에도 해보시면 선배라다요 아이고 저 되게 번쩍 수시로 그러신가 봐요. 남대기존사는 누구한테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전라도 가면 지랄 연병은 욕도 아니야. 전라도 가면. 원맨님이, 어우, oh, 그, 그 정도도 쎄, 그정도 돼. <웃음>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갈때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바스터키 코리아 랭귀지 좀 가르쳐달래. 한국 언어 좀 가르쳐달래.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요. 원맨님이 연병 아니? 이놈의 장난기가 문제. 그러면 프랑스에 갔더니 왜인 남자가 나 처음 쳐다보는데 두 번째가 와미님이 뭐뭐뭐뭐뭐이뭐막 뭐, 웃었어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다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 창칼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 말맞다나 오른쪽에 뭐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뭐 광고 보고 뭐 시청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눌러주세요 뭐눌러주세요 <웃음> 아무튼 예, 쓸데없는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현지에도 유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내가 가져온 믿음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공격성이 생기고요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니까 그것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성을 지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그냥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의 기질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수많은 영들을 다 폭파시킬 수 있고 부셔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치유 받을 때 저도 치유 받을 때도 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의역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가 허리 아플 때나 다리 아플 때나 치유 받을 때 불이 확 오면 어떤 느낌이 생기는데 뜨거운 감동의 몸에 막 임합니다 같이 합시다 뜨거운 감동에 임한다 자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 임하신 것을 느낄 때는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누가 나를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얼굴을 만지고 막 이러는데 같이 교제를 하고 상담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을 막 머리를 만지고 이러면 이제 용이 안열렸으니 그럴 수 있는데 감각적으로 그분이 얼굴을 이렇게 막 긋기도 하고요 귀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님과 나, 성령님과 나는 그것을 보고 막 웃어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 이 영혼은 주님이 만지신 줄 모르네요 그러다 주님이 계속 만져주세요 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주 부드럽게 성령께서 만지시고요 어떨 때는 강력한 불로 확 역사하시고 또, 어떨 때는, 간지러움으로 주님이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예. 간지러움으로. 또, 어떨 때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성리의 불이 들어오면서 시원한 바깥 향기가 나고, 그리고 허브향같이 나가면서, 막, 폐부위가 시원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막 나오면서,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뇌지의 선물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강한 바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능력은 사람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 혼자라도 느낄 수 있고 나 혼자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 내가 현실 위에서 우월적인 현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네. 같이 봅시다 내가 내 믿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공격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 감사합니다